그건, 내가 너의 정신을 조정해주지. 자, 너의 패는 모두 기억 속에서 사, 우와! 97,000이라고? 삼성 봉을 돌리고 있는데 97,000이라고? 아이고야! 가장 재밌는 구경거리가 뭐다? 부부싸움이다. <웃음>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빛과 암흑의 격돌인데다가, 아이, 돌의 아름다운 부부를 싸움 붙여놓고, 이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페스티벌 노장 A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완벽히 동일한 조건. 서로 100레벨. 초각성에 필살기 풀업에 코스튬 전부 풀업에 성물이 나오 애들은 성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최고의 상태에서 격돌하는 도전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봄이랑 해우. 자, 완전히 계정2까지도 동일한 상황에서 장비 미 적용으로 방을 만듭니다. 자, 페스티벌 도장 A 첫 번째 선수로. 패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패서가 어, 그렇죠. 패서가 선톤을 가져. 패서도 수급도 좋은 상태인데다가 패서는 성물이 나왔잖아. 비델은 아직 성물이 없고. 그래서 패서 오! 패서가 패를사기를 쳤어요. 시작부터 아머드 브레이크 갑니다. 잡스! 뚝뚝뚝. 오, 팔만의 전이라고? 제팔마에서 필살기를 만든 패서. 그 반면에 이제 비델리는 패가 아주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하파 뭐야? 음. <웃음> 잠깐만. 이것이 패스 도장? 근데 패스 도장이 벽이라고 하기에는 패를 너무 사기를, 어우! 야, 비델리야! 야, 비델리 개빡쳤다! 아, 잠깐만, 삭제지? 맞아. 아이고, 우리 비델리 어떡하노? 비델리가 사기를 쳤어요. 나도 한번 보여줄까? 이러는데, 패서가? 그건, 내가 너의 정신을 조정해주지. 자, 너의 패는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빡 그당! 이게 5만 이전 나오면서, 죽을 뻔 했는데? 그렇게 딜은 센구은 아니지만, 죽을 뻔 했고, 어? 혹시... 먹고 이거? 야, 뭔데? 자, 필사기를 받았어요. 자, 어쨌든, 자, 갑니다. 내가 방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 댓글 좀 남기 줘. 정리 댓글. 뽕정 582,000. 8만 원이 빡 나오면서 소생 붙었고요. 야에사가좀 당황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네 나를 상대할 정도라니 엘리가 엘리는 그냥 우리 단장의 여자친구 아니었냐고, 이랬는데. 야, 패서야, 웃기지 마라. 누나가 사실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데. 한번 가볼까, 자식가 이러면서. 팜! 빡, 빡! 빡! 빡! 빡! 들어가면서. 27,000.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 그렇게. 저, 패서가 맥집이 좋기도 하고요. 야, 패서도 계속해서 1인기 가고 있습니다. 자, 빡! 빡! 쭉쭉쭉! 5만, 오마... 와, 패서가, 이마가이마가상난이래 자, 엘리 쪽에서는 지금 삼성기가 떴기 때문에 삼성, 삼성기가 우선시 되게 되겠습니다. 자, 가게 되는데요. 자, 쏭. 뽕. 뽕. 크당. 7만 4천. 와, 셉니다. 둘다 셉니다. 둘이 서로 세요. 서로 세고 서로 회복도 잘하고. 자, 패서가 궁이 우선시 되겠죠. 이 상태면. 궁이 우선시가 됩니다. 자, 스캉주승 꽝, 꽝, 꽝. 붕크동자아패은다 삭제됐는데 지금 다섯 칸이어서 피사기 받은 거구나 아까도 이거였구나 피사기 예진 다섯 칸이었으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구이 나왔으면 피사기까지 다 삭제되는 거지만 오케이 오케이 자 아까 그것 그것도 이 상황이었나 보다 자 들어갑니다 방수 삼복 삼복크동 와우 와. 야, 이거는 솔직히 패서 입장에서 정말 처음에 패도 잘 풀렸고 자신의 정말 강한 건다 했거든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걸 맞으면서 까지 애를 뚜디리펜 역으로 뚜디리펜 비델리 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페스티벌 도장 A 두번째 선수로 마가리우드가 나와있습니다 마가리우드도 이제 성물이 오 마가리우드 성물이 있거든요 와 비델리 투김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물이 있어도 약간 자기보다 좀 찌발리는 애들한테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랄까? 자, 마가리드 들어가고 있어요. 썩 하? 아, 어, 야, 오, 재밌다. 야, 재밌다. 재밌게 잘쏴 봐봐, 얘들아. 오, 야, 마가리드 이제 패 사기치고 있다. 야, 맹가리드 사기쳤고. 자, 슥! 팍! 팍! 이러데 일성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 자, 마가리드 삼성기가 우선시 되는 법칙으로 드디어 공포의 버프를 씁니다. 와 자, 많이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제 뭐, 뭐 이것도 와, 어? 와, 엘리야, 미진 페 이렇게 질질거리다 갔니? 지겠는데, 빡빡빡빡 들어가고 있고요. 페 질질거리는 거 치고는 꽤잘 치고 있긴 한데, 마가류대가저줄 생각이 없나 본데, 절단에두턴 차단에 갑니다팡 이쇼 하우! 와, 끝났다. 와, 호 야, 야, 비델리야. 아이고. 나는 뭐, 이거, 페스티벌 주전 다작살 낼수 있을 정도 괴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 막혀버리고 맙니다. 자, 어쨌든, 페스티벌 도장은 페스티벌 도장인데, 진짜 무섭죠. 페스티벌 도장이. 자, 세 번째 선수로는 섬멜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약간 그런 모습인데, 자, 한번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빡, 빡, 빡, 빡! 자, 38,000. 자, 멜리가 또 아내한테 또 이렇게 모지게 잘 못하더라고. 한번 보자. 퍽! 어! 2만. 2만 정도. 자, 엘리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게 되겠죠. 싸 빡! 빡! 빡! 빡! 자 3만 3만 터지고 있고요. 자선배좀 다치고 있지만 버프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기를 받았군요. 삼성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수확신배어내기 25,000 커25 이만 원 이만 원자어이고 비델리가 그나마 좀 뒤늦게라도 패를 하나 사기 쳐서 삼성기가 나가게 됩니다. 비가이. 쏙! 시시시시 8만! 팔만. 8만. 근데 비델리야 여기서 죽였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든다 어, 이거 나가면 버프 두개 상태 비델리한테 디버프 두개 여기서 필살기가 나가게 되는데 어 어떻게 될라지 안 보자 충고하지, 충고하지. 내 아내야 충고한다 빵! 7만 그 정도 피는 44,000 정도 채웠고요 자 비델리 필살기 갑니다 오빠 나도 이제 잘 싸운다고 퍼 크덩! 84,000. 자, 오빠보다 더센 지금 모습입니다. 와, 미델리 피체 치모좀 봐. 자, 드디어, 어, 와! 잠깐만, 이건 모른다. 아직 모른다. 버프 5개 상태의 다크소드입니다. 이거 모른다? 이야! 파카우9 1 0 자, 처음에는 여친이랑 싸우는 게좀 귀엽다고 봐주다가 지금 약간 열받은 상태에요. 약간 열받았어, 지금. 자, 멜리 열받았어요. 자, 1인기. 팍! 팍! 팍! 나가는데 야 이거 선매리 이걸 이건못 견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소생이 있구나 자 증폭 어쨌든 다섯 개 퍼프 다섯 개달 증폭 증폭 빡! 오, 이 부부들 재밌게 싸우네. 자, 그런데 이 부부고, 소생으로 살아난 비델리입니다. 비델리 진심이에요. 오빠를 내가 넘어서보겠어요! 빡, 빡, 빡, 빡! 사5 0 0 0 자, 요거 이제 일성 1인기가 나가야 돼. 야, 비델리 피다 찼는데? 비델리 풀피인데? 빡! 야, 너가 언제까지 싸울 거야? 야, 이거 그 규칙 적용해야 겠다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 좀 적용할게요. 이게 너무 질질거리고 있는 이 자식들이 고 자, 들어갑니다. 샥! 빡, 빡, 빡, 빡! 와4 5 0 0 야, 비델리 지금, 이제 6장쓴 건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치? 갑자기 세졌지? 이거 들어왔지? 아, 이게 빠르게 다가오는 지금 그 법칙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특성이 있으니까. 자, 필살기 또 갑니다. 보게 될 퐁! 칠만 7만. 7만 하는데, 비델리가 지금 버프가 떠가지고 오빠만 버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능역치 15% 버프가 있답니다. 하면서 필살기가 나가게 되겠죠? 예, 필살기가 우선실에서 그만 싸워라, 이 부부야! 퐁! 12만 4천! 엄청 세게 때렸고, 그걸 또안 죽는 남편. 진심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버프가 있다고, 그렇다면 파열로 때려주지 않 삼성기 우선. 자, 신! 배어내기, 바바바박 자, 33,000. 33,000 나오고 있고요 자, 엘리, 삼성기가 우선시대서 전체기 나갑니다. 쿵! 쿵쿵쿵쿵 자, 64,000. 야, 너가 이제 그만해, 임마. 승부네, 빨리. 56,000. 어, 아, 비델리가 승부를 내려나 보네요. 자, 이전에 이기는 자가 우리 편 나왔고, 자, 아무래도, 샥! 푹, 푹, 푹, 푹! 쏙! 10만 터트리 뿜에서, 와, 비델리가 선밸이랑,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갈 때까지 가봤는데, 비델리가 이겼습니다. 자, 계속되는 싸움. 바로 꼬머리 나와 있습니다. 어 꼬머리, 이제 자기 선물까지 했을 때는 꼬머리 투급이 더 높나 보네요. 자, 두려워. 1인기가 우선시되어서 간격이 나가게 되겠고요. 36,000. 자, 서로 1인기로 딜교합니다. 팍팍팍팍. 27,000. 자, 꼬머리 이성입니다 두려워. 빡카오5 4 0 자, 비달리. 빡빡빡! 28,000. 자, 꼬머리 궁갑니다. 팡! 더 시커우 6만 천. 꼬머리. 야 꼬머리. 이마 이게 이렇다니까. 꼬머리 진짜. 빡빡 박 빡. 만 오천. 꼬머리. 자 삼성이 우선시 되겠죠. 삼성 갑니다. 쇼 감염 포포포포. 오 꼬머리 완전 똑똑해. 와 AI 그뭐 뭐 하필 그렇게 된 거겠지만 패를 걸어놔가지고. 자, 이 때리면서 피를 한번 빨아야 되는데 못 밟니다. 쇠! 뿍! <목소리> 흥! 54,000. 터뜨리고 있습니다만은. 회복은 하지 못했다. 자, 그러나 소생은 붙었어요. 소생은. 소생은 회복이랑 다르니까. 공격하고 붙는 거니까. 빡! 해서 소생 때문에 살아났어요. 소생 때문에. 와, 비델리가 소생까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막뭐 졌을 것 같은데. 딜좀 들어가고 있고요 꼬멀, 두려워. 꼬멀를 꾸준히 딜을 해주고 있고요 자 비델도 꾸준히 딜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꼬멀를 잘못하면 죽는 데니 진짜 야 비델리 피다찼는야 찾는... 비델리 버프 떴다 야 잠깐만 비델리 버프 떴다 꼬멀아 뽕 삽됐다 비델리 빡쳤다 와 이게 이 도전객의 재미구나 비델리의 재미구나 비델리 빡쳤어요 자딜더 세지고 있고요 모든 능력 가지고. 와그 다음 비델리가 사기까지 쳤야꼬멀리 지는데요 이거 결국 오, 이 정도라고? 자전체기 나가게 되겠죠. 버프도 있고 필살기도 다섯 한 상태에서 뽕뽕 오만 사점. 와 아까 비데는 누구한테 졌노 마가리다한테 그것도 솔직히 약간 패빨로 마가리다 필살기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진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상당한데요? 예 패스 도장치고 상당합니다. 자 계속되는 다음 선수 카킹이 나와 있습니다 너내나 태킹일 때 때렸지 이러면서 카킹으로 나타났는데 비델리가 <웃음> 그래서 어쩌라고 카킹으로 나타나면 어쩌라고 뽀뽀 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자 카킹이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쏙쏙 저저저저저저만 오천 하면서 보막을 치고 있습니다 비델리는 계속해서 일인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빡, 빡, 빡, 빡. 와 센데? 3만 1000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갓킹. 계속해서 가자.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셔스티폴 쏙쏙쏙. 오도도도도. 야, 갓킹아.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어? 아니야, 아니야. 갓킹 필살기를 만들면서. 야, 구스야. 네가얼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자, 갓킹 필살기가 나가게 되는데요. 쏭 핵폭탄! 어, 크당, 65,000. 65,000에 또, 그만큼 강력한 보막을 호친 상태이고요. 자, 얘네들 필각이 없어서 시원시원해서 좋네. 야, 그냥 필각이 막 써, 서로 그냥. 좋아! 자, 쑥! 허, 어, 크당, 장 27,400. 27,000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막 호 탄탄했고요. 자, 깍킹. 각힌. 깍킹이 상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비델, 삼성기 나가면서, 야, 나 소생도 있다? 이러면서, 뽕! 뽕! 우와. 7만이 갓킹 죽을 뻔했고요 자, 갓킹 삼성기로 야, 갓킹이 소, 소생도 하나 못 뽑겠는데? 호도도도도도 자, 4만 4천. 4만 4천이고. 야, 갓킹 일단 필살기 또 준비가 되긴 했어요. 빡! 빡! 빡! 빡! 어, 잠깐만. 소생 끝났지? 자, 소생이 두 턴이었기 때문에. 필살기 풀업 두 턴이기 때문에. 아, 소생 없습니다. 행복탑 뿡! 슝! 슝! 누가 슝. 아까랑 비슷한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또 비델리가 자, 갑니다 자, 아까보다 더셀 걸려. 빡! 빡! 하우 상방 무전. 킹. 자. 써오예요 오! 킹이 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있네요. 소생 또 만들었거든요. 오빠 나 소생 또 있다 이러면서 아 이거 하하하 하야 요렇게 킹 오빠는 상대가 안되네 계속 가봐도 이거는 상대가 안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페스티벌 도장 A 강자 중에 막강한 강자 페이엔이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엔 투급도 높고 폐도 사기치네. 폐까지 <웃음> 사기친 페이엔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지 로시 <레이징> 빡싸. 야, 네가 자꾸 우리 남친 킹 오빠를 찌밥처럼 자꾸 야보는데 언니가 한번 힘을 보여 줘? 이러면서 지금 파파 파파 하는데 3만0 0 어, 다이엔이. 그래. 그 정도밖에 못 쳐? 들어간다. 팡크당. 훅! 샤 52,000. 어느 정도. 자, 뭐, 이제 뭐, 봉을 돌리고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AI는 그런 거 없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빡! 빡! 빡! 빡! 자, 비델리 계속 그거밖에 할줄 모르고 있고 지금. 자, 다이앤. 크레이지 러쉬 쏙. 꽝! 크당! 39,000. 자, 비델리가 뒤로 갈수록 세지는 것도 있지만 다이앤도 뒤로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언니! 저 뒤로 갈수록 세져요. 그러면 다이앤이아 그래? 나도 많이 세지는데 괜찮겠네 이러면서 소리 들리면 부들부들하고 쎄는데. 버크당 37,000 나오고 있고요. 자 비델리 궁 갑니다. 팡 소생까지 붙었어요. 자 다이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펑! 와, 다, 야, 다이앤 죽을 뻔 했다, 야. 야. 다이앤아 지금 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이 정도니까 우리 아, 오빠가 너한테 쩔쩔 미구나 빵! 하면서 6만, 6만 1 0 오, 다이앤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삼성기고 우선시 되는 법칙으로 삼성기 나옵니다. 숭! 뽀! 크당! 3 9000. 다이앤 진짜 당황한 것 같다. 근데 다이앤좀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돌덩이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쓰나미 갑니다. 올라 뭐그다음 어, 10만 터지는데 뭐지쩌 소생으로 살아난 거지 뭔가 소생이가 어떻게 됐노 소생일 거야 어, 그지 그렇게 된 거지 야자자 싸우 파파 파파 둘이 찡하게 싸우네 다이앤드 풀피고요예 삼성이 우선시 돼서 봉을 돌리기 시작하게 된다는데 자, 너가 언제까지 싸울 거야? 자 해봐봐 이제 좀마 삼성 나갑니다 빨리 오브 라이트 빵깡자 우와 97,000이라고? 삼성 봉을 돌리고 있는데 97,000이라고? 자, 다이앤 필각 못합니다, 지금. 자, 나가긴 하는데 필살 필각이 없어요, 지금. 깡! 치고요. 자, 설마 비델리가, 근데 그 다이앤 피가 풀피인데요? 풀피야. 너그 <웃음> 이제 그만해, 싹! 뿡! 자, 이 정도고. 73,000 나오는데 이 정도고. 자, 소생도 붙었고요. 자, 다이앤 돌덩이 큽니다. 크레이지 러시의 깡크당. 와, 1 2 1천두 여자가 지금. 부들부들 끝. 지 겁나 화났습니다, 지금. 겁나 화났어요. 자신들의 최고의 능력치를 다 끌어냈습니다, 지금. 지금 갈 때까지 간는 싸움이다, 이거는. 크레지 세대, 이제부터. 빡! 돌덩이, 어? 1 1 6 0 0 나왔는데. 아, 소생이 빠진 거군요, 소생이. 소생이 빠진 거예요. 또 살아났습니다. 피델리가 정말 계속 살아납니다. 빡, 빡, 빡, 빡. 57,000. 자, 피델리야 끝난 것 같아. 체크. 메트 요거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돌덩이에 이만하거든요. 빡하오! 요렇게 다이앤이. <웃음> 완전 이런 느낌이겠는데? 찌발났습니다 와, 다이앤. 내가 여왕이야, 임마. 이러면서. <웃음>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진정한 부부싸움입니다. 빛과 암흑의 대결이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객인 뭐 그런 싸움이 되겠죠. 자, 안멜이 투급이 더 높네요. 예, 서로 성물이 없고, 안멜이 투급이 더 높다. 자, 아내야, 이번엔 내가 저주 생각이 없다. 막 이러면서 1인기를 갖다 꽂아부고 있고요. 자, 아내도 오빠, 솔직히 말해서 이 싸움에서 나도 양발 생각이 없어. 빡빡빡빡 치고 있고. 요 싸움은 제가 보기엔 정말 실해. 역대 부부 싸움 중에 가장 강력한 세계관 최강자 부부의 싸움입니다. 요거는, 어, 뭐 참지. 자, 들어간다. 파파파파! 자이 싸움은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요거 견딜 수 있나요? 요거 견딜 수 있나? 헤스마이트 시싱 오, 이거 뭐고 부부싸움 쉽게 끝나네요. 남편 너무 지금 열받았어. 잘받습니다오 남편 겁나 센데 페스티벌 도장 B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